타투가 여기 여기에서 내 자리 다 차지하고 여기 이렇게 누워있어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타투님 저기요 아유, 엉렁이를 좀 여기 다리를 조금만 치워보세요 아 거기 숨지 마시고요 <웃음> 숨는 거봐 여기 숨어 <웃음> 귀여워 저기요 엉덩이를 좀 뒤로 해주세요. 진짜 좁아요. 저 떨어질 것 같아요. 네? 엉덩이, 이 발을 조금 뒤로. 뭐라 그러게 계속 쏟는 거 봐. 뭐야? 여기요 굳어지세요? 어, 저기, 발좀 치워보세요. 여기 뒤에. 좁아요. 아 여기 내 다리라는 걸좀 치워보세요. 배발좀 발을 좀 치워보시라니까요? 여기 군내에 이렇게 사선으로 누워있는 게 어딨어요? 아 모른척하지 마시고요. 저기야저기야 엉덩이 좀 뒤로 하세요. 엉덩이 조금만 치워줘 엉덩이 안 치우면 콧대! 코자 <웃음> 콧대 귀가 <웃음> 콧대 엄덕이 <엉덩이> s 워주세요 f 콧좀 <웃음> 뒤로 가봐 뒤로 가봐. 아우. 아아아,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날 발로 찼어 이 자식. 나 나빠. 스트레스. 하트야, 엄마, 가란 얘기가 아니라. 알았어, 알았어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. 살 지금 27kg 떴어. 일로와 타투! 타투! 타투야! 타투 응?